우리가 문화적으로 중국보다 못한 것이 뭡니까 중국의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 가수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징어게임 같은 전세계 1위 영화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한바 있는 킹덤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선보인 아름다운 한복과 삿같이 전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이것마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에게 손가락 한 개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불쌍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베트남에게도 져서 월드컵에도 못나가는 나라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황대현 선수는 1000m 중결승에서 깔끔하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준서 선수 역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접촉 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실격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건의 판정결과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우리 선수들은 전원이 준결승에서 주저앉게 됐고 중국 선수들이 그 결과 무더기로 결승 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판정을 두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해서 내린 일방적인 편파판정 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승전에서도 이런 이상한 판정이 계속되었던 것인데 1위로 들어온 헝가리의 샤오린 선수를 탈락시키고 2위로 들어온 중국의 런츠웨이에게 금메달을 걸어준 것입니다. 한 번은 의연일수 있지만 두번세 번은 고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금메달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최악의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여론 도 들끓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선수단 측에서는 당장 집을 쌓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 때문에 고민을 했을 정도로 중국의 이번 편파판정은그 도를 너무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누리꾼들은 상대 국가연예인들의 sns에 악플과 비난을 퍼붓는 등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반중 정선은 생각보다 그 심각도가 높고 큽니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1월 실시한 주변 5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1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로 나타낸 조사에서 미국이 55.8도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북한 일본 그리고 맨 마지막이 중국인데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27도로 문재인 정부의 극한의 반일주의를 내걸었던 대상인 일본보다도 더 낮은 호감도를 가진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였습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puresearch 센터가 2021년 6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중정선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도더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국인들만 유독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반중 정서는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구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반중 정서가 생긴 원인을 첫째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두번째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관점에서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시사이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한 반중 정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의 동북 공정입니다. 중국은 2002년도부터 동북 삼성의 역사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 등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 고구려와 발해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속한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빼앗아 가려는 것 이것이 동북공정의 실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과거 트럼프와 회담했을 때 대한민국을 사실은 옛날 자기네 영토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데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깔보는지 그리고 동북공정의 끝은 결국 대한민국마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그 시각마저 느껴진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거대 시장을 이용한 경제 제재의 위험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즉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극심한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한류 스타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보복을 취하되 경제적 제재를 보복의 무기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은 언제든 한국이 자기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경제적 보복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것을 대내적으로 선언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세번째는 문화공정입니다. 중국은 김치, 한복, 태권도 등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문화이므로 이 역시 자기네 중국문화로 볼수 있다는 식의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약탈프로젝트 문화공정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의 의상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한복을 그중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는 우리의 여성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문화적으로 전세계가 환호하는 한류의 거의 모든 것을 훔치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아나무인격의 침탈 행위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계 과학계 그리고 대학가 등의 문화협력 교육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중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계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비로소 중국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당해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탈을 벗겨서 전세계에그 민낯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에 각종 협력 및 후원을 믿기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과학기술을 습득하거나 빼내갔고 이것이 오늘날 그들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비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학연구소의 연구 업적들을 이미 훔쳐갔거나 앞으로 훔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상당수를 미국 대학에서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가장한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모든 대학 내 연구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제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는 팬데믹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전염병의 발생을 국가 차원에서 상당 기간 숨겼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팬데믹 선언을 늦추게 한것 그것은 참으로 뼈아픈 부분이 됐습니다. 통제할 수 있었던 질병이 중국의 고의든 실수든 그들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전세계에 퍼졌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와 전세계가 2년째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을 보십시오. 세 번째 중국은 각 나라의 정치에 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고 실제로 미인계를 써서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여러 건 터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서방세계의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국에 대한 혐오의 세 번째 배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권 탄압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오늘날의 인류보편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전체가 규탄에 맞이않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의 배경에는 중국의 신장위그루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홍콩 민주화 요구 시민들에 대한 강경진압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온 미얀마의 군사정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및 경제지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웃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적 태도와 경제적 문화적 약탈 행위에 대한 반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스포츠 정신마저 훼손하면서 연이어 편파 판정을 하자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대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약속한 3불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하겠다 이삼불정책을 지키고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삼불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포기한 그야말로 외교적인 참사였다는 평가인데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을 계승해서 유지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내팽개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어온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에 발목이 잡혀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베이징 대학에서 했던 연설은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으로 비유하고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은 그 옆의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과 함께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며칠씩이나 공식 일정이 안잡혀서 혼밥을 했던 문 대통령 대통령의 방문을 취재하던 수행기자가 행사장 내에서 중국 공안에게 두들겨 맞아서 중상이라고 할수 있는 전치 4주 이상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항의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문재인 대통령. 그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훼손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대접받고 저렇게 홀대받고 저렇게 저자세로 사대 외교를 하다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문재인의 중국에서의 언행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중국보다 못한 것이 뭡니까? 중국에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 가수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전 세계 1위 영화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한바 있는 킹덤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선보인 아름다운 한복과 샅같이 전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이것마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에게 손가락 한 개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불쌍한 존재들일 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베트남에도 게 져서 월드컵에도 못나가는 나라입니다. tv를 통해서 전세계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편파판정으로 메달을 훔치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불공정한 것이 별로 부끄럽지 않는 자들입니다. 민족성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메달을 가지면 되고 그 과정의 정정당당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속된 말로 쪽팔려 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메달 땄다고 환호하고 이 난리 치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중국몽이라는 말씀인지 이것이 문재인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중국몽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 김치 하나쯤이야, 한복 하나쯤이야, 삿갓 하나쯤이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의 20, 30대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공정이라는 말은 하나의 시대정신이요,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20, 30대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중국은 너무나도 무한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공산당원이 아니면 출세가 어려운 나라, 공산당과 공산당 간부들이 정치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나라 공산당과 공산당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만이 공정인 나라 이것이 중국의 실체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막대 먹은 중국에게 고개 숙이려 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 특히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당당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의식 있는 국민들 모두의 반중 정서를 더 한층 끌어올릴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30의 표심이 중국의 굴종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산불정책 고소하시겠습니까 중국의 양심적 지식인인 루시는 이렇게 중국인들을 정의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물한 방울 셀틈 없는 공리를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승에까지 가서도 너그럽게 사정을 봐주기를 바란다 타인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중국인들의 속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평판은 어쩌면 그들의 이러한 민족성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